어? 지금 자네 나한테 도전하는 게인가한 마리 가지고 하겠네 도전을 안 하.. 한 마리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웃음> 펜타로스 50? 저거 공격 아예 못해? 아하하하! 예 여기 새로운 알바 데려가세요 <웃음> 예. 실제로 죽거나 포켓몬 배틀에 지면은 시장 바꾸는 걸로 할까? 맞아. 네? 야 으어어! 네? 어, 어! 이러면. 어! 시장이, 출면이 시장이, 시잠깐시 잠깐만 잠깐만 잠깐 시장이, 만 잠깐만 장이 시장이, 시그러 시장이, 금 시장이, 엔더 드래곤인 거죠? 지금 시장이, 거죠? 엔더 네, 드래곤 드래곤이야 어. 아. 아! 아! 자 들어오시게 되면은 우리 삼성시리 여러분들 여기 앞으로 좀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대 발표 이거 특히 삼정몰 사장님이 좀잘 들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도시에 뭐냐면은 핸드폰 사업입니다 핸드폰 사업 짠 아이 모드 아이폰 모드 해가지고 이렇게 앱을 깔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한국말도 지원을 해 주고요 여기 이런 조합법을 통해서 여러가지 일들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봐봐 이런식으로 폰으로 사진도 찍고 위치도 공유하고 이거 지도 그래서 길을 잃을 필요가 없어 이제 와 이게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기지국입니다 이것도 멀리 가면 안 터져 폰이 문제는 이게 어떻게 된다? 조합법이 상당히 빡세다 여기 보면 다른건 괜찮은데 여기 이거 레더라이트 3개가 들어가요. 근데 이거 그 투표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네더라이트 주게만 어떻게 좀 뽑아다 쓰는 거 어떻게 좀 어떻게 안될까 주민 투표를 받으려고 하는데 잠깐만 방금 A 하신 우리 투검사님 에이, 에이. 아 요즘 힙합 나가려고 준비 중이십니다. 요, 요. 저 네더라이트 주게랑그 다음에 몬스터를 우리가 렉 때문에 없앴기 때문에 그 블레이즈 가루라던가 우리 삼정몰 사장에 관한 하에 약간 뽑아다 쓰는 건 어떤가? 아... 좋아요 금고를 좀 만드세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여기 그 2D 검사가 좀 시큐리티로 가지 아 알겠습니다 에, 에, 약간...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꼴인 것 같은데 <웃음> 투검사가 하는 걸로 하지 어 과거는 조금 지저분할 수 있는데 음... 어, 과거는 과거일 뿐 맞습니다 맞습니다 음. 그또 이상한 짓을 할지 가두게 해주세요. 그게 뭐지? 경찰서 안에 가두게 달라고요. 아, 가두게? 아, 네. 가두게. 아, 예. 뭐, 뭐. 그러도록 하지. 그러면은 내가 책임지고 감옥에 가두겠네. 저도 아니. 스스로 가두어지겠네요. 음. <웃음> 아, 니 가두 가두라고 제대로 얘기했어. 가두 가두. 자, 그럼 자 이제 가두. 가두. 자, 그러면은 마을 사람들 다들 가두. 가두, 가두. 음. 어, 여기 삼정물 엔더 상도 챙겼다. 어, 그래? 내가, 어, 내가 어. 하나 설치해 놔줬어 어, 좋 그럼 여기다가 이거 옮겨야겠다 내가 안에다 음. 하나 설치해줄게 이건 데어 안에다 하나 설치해줘 아니 근데 빗소리가 왜 시장에서 내려오더니 저렇게 착해졌지 갑자기? 자리가 사람을 망친다 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바로 그 케이스였습니다 시장님 혹시 저한테 시킬 일은 없으신지요? 핸드폰 하나 만들어 오게 와... <웃음> 아, <웃음> 예 알겠습니다 <웃음> 빗소라 자네에게 통신망 독점권을 주겠네 지장님 그저 제가 해보려고 지금 18km 내려왔는데 아아 <웃음> <그래서 왜 웃음> 아, 아, 미리 생각했구만 이렇게 하도록 하지 이게 실제 사회에서도 그 주파수 경매하는 게 있지 않는가 이제 다이아몬드로 주파수를 경매를 해가지고 이긴 사람한테 사업권을 몰아주도록 하겠네 에라 이비스 해라 그장나 저번에 <웃음> 다바쁘 <배포스쳤다. 웃음> <웃음> 안해 아, 안해 네. 아, 저 게임 접어요 됩뿌려요 <웃음> <웃음> 에이 그러지마 다 사업 마련해줄게 지역별로 나눠줄게 한쪽은 HT 그 다음에 한쪽은 L1 나중에 그래서 포켓 구단 만들어 대회하게 <웃음> 포켓 구단. 어, 어. 삼정몰도 하나 만들어라 나중에 포켓팀 저희 포켓팀 이름은 HKT 해가지고 G1으로 하겠습니다 G1. HKT G1 H.K.T 기원 그 다음에 빗소리도 그러면 나중에 그러면 이름 만들어봐 아 오케이 오케이 해야겠어 어? 이게 무슨 일이지? 어, 잠깐만 우비 자네 대단하구만 이거 지금 어? 어떻게 알았지 이거를? 이거 내가 다리를 떠는 습관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굉장하군 이런 걸 구현하다니 그 아파트 아래쪽에도 모를 하나 좀 내고 싶은데 뭐 삼정몰 이호점 계획 없습니까? 핸드폰 대리점 하나 하려고요. 아 핸드폰 대리점? 삼정몰에서 어떻게 부품 떼다가 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가입하시면 사은품도 드리고. 아 가입하시면 사은품. 삼정몰은 일반인에게 핸드폰 판매하지 말고 꼭 통신사에게 파세요. 사회 차동안은 비싼 요금제 여러분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웃음> 약정 있거든요. 사회차 약정이거든요, 저희. 아, 사회차 네, 약정. 예. 어. 우리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주변에 진짜 얼음 지형이 없는가도 있잖아요. 아, 그죠. 어, 그것도 좀 현상금 걸어서 이제 슬슬 하시고 왜냐면 저도 늪지대를 좀 찾고 싶거든요, 저는. 늪지대나 아니면은 그런 메사라든지 좀 이렇게 높은 아이들이 나오는 높은 티어의 포켓몬들이 나오는 곳을 좀 찾고 싶은데 이런 거 좀. 어? 오름지형이래! 찾았답니다! 좌표 일단 남겨주시고 건축가 중에 한 명이 붙어서 철도공사를 하나 해야되나? 자 통신사를 포기하고 네. 철도로 가겠습니다 아 철도공사를 그럼 먹고 <웃음> 잠깐 H통신사 연비삼종몰 나 트레이닝센터 해가지고 어 이거 팀 되는데요? 그러면은 음, 일단 네. 시청역부터 좀 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거 건축가 하나 끼세요 이거 포켓몬팀 명예의 전당 일단 H가 HKT 기원이고요 제 팀은 SDT 드래곤즈입니다 아시겠죠? 코레일이 아니라 그러면은 뭐야 어떻게 돼야 돼? 소레일이일 소레일 괜찮은데 소레일? 삼성 소레일 라인 W S 소레일 어때요? 아 어, 알겠습니다 음 W S 소레일 삼성 소레일 그럼 저는 뚜르디 소드 앤 실드 하겠습니다 뚜르디 <웃음> 소드 앤 실드 <웃음> 너무 지금 <웃음> 소드 앤 실드 근데 진짜 검 사잖아 그거는 아 한글로 하는 게 어딨어요 <웃음> 아니 이걸 어떻게 영어로 어, 다써 길게 어? 뚜르디뚜르디 DDRD? 어, SNS 이렇게 쓸게요 어 좋아요 맨날 검이랑 방패 들고 다니더니 진짜 소시를 해버린 연비는 팀 이름이 뭔데? 연지 아니 삼정몰이랑 상관이 없잖아 이름이 <웃음> 삼성 라이온즈는 왜 그렇게 짓냐? 그냥 이건이 라이온즈로 짓지? 오 어, 삼정지? 삼정지는 뭐야? <웃음> 삼정지면 <웃음> 영구정지 아니냐? 저지정지 정지, 정지 같잖아 약간 잘못 들으면 신천지랑 비슷해 아야 <웃음> 어, 이거 어때? 삼정 명치즈, 명치즈? 어 <웃음> 괜찮다 명치즈 명치 명치야 왜 나만 한글이야 기깔난 거 한번 내봐라 바꾸고 싶다면 뭔가 비슷한 팀이 있어? 없지? 없지? 누가 팀 이름을 근데... 명치라고 지어 <웃음> 아니 다른 데는 다 그런 게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야 아니야 그냥 드래곤즈다 그냥 아무렇게 나 붙인 거야 아무리 그래도 음. 여, 여기까지 구석은 좀 그렇지 않아요? 아 삼덕몰 안쪽에다가 음. 핸드폰 가게를 음. 지금 요만큼만 어. 쓰라고? Yeah. <웃음> 아니 근데 이건... 여기 딱 들어왔어 나 이렇게 앞에 딱 있으면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나 그래가지고 아니 여기를 달라고 하는 거야 여기 옆에를 근데 여기 아... 너무 조그만하잖아 확장공사 좀안 될까요 여기? 아 근데 제가 예. 잠시 임시로 쓰고 아파트 1층으로 이사를 할 거거든요 아 어? 독립하실 거구나 그럼 예, 저 예. 좋은 데 알고 있는데 어때요? 저 한번 알려드릴까요? 저 좋은 데 알고 있거든요 여기, 여기 따라오시겠어요 예, 가보시죠 예, 예. 이 자리가 진짜 아, 좋은 자리 같아요 김병철씨가 썼던 이 자리요? 예아 <웃음> 아, 여기 <웃음> 목 좋네요 진짜 리얼로다가 서울시 옆에 있는 인력사무소 같아 거기 에사장님 저또 좋은 데로 알아놨습니다 <웃음> 아 또요? 예, 어또있요 예, 예, 예. 따라오시겠어요 여기 여기 여기? 예예 예, 예. <웃음> 바로 여기 여기 잠깐 쓰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 아 근데 기차 면접이라는데? 진짜 어떻게 기가 막히게 <웃음> 제일 없어보이는 곳만 골라가지고 <웃음> 어이. 마을에서 제일 없어보이는 포인트를 <웃음>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쏙쏙 잘 알고 있지? 비사장님 혹시 저 지하 상가로 해서 거기다가 입점할 수 있을까요? 아유 당연하죠 어서오세요 아, 고객님 아 저기가 낫겠네 아 이쪽으로 뚫렸네 지금 여기 음. 얼음지형 가는 열차야 아 그래 여기가? 얼음좀 근데 엄청 멀대매 이제 한 2천 칸만 덮어면 되네 <웃음> 3천 칸 아니다 아씨최 <웃음> <웃음> 시장 도전이다 어? 칼로 승부다 <웃음> 잠깐만 포켓몬 마을에 저쟤 어떻게 할거야 피지컬 벨그 이거는 내가 근데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킵 인벤토리를 켜겠습니다. 자, 제가 심판하겠습니다. 예, 예, 이 석재 복돌이 부서지는 순간 출발입니다. 예, 자, 준비. 아이, <웃음> 들었게 <드럽게> 오래 걸리네. <웃음> 저걸 손으로 파고 앉았네. l 츠고 s 아니, 아니, 정신 없어, 정신 없어. 어, 이때, 어, 어, 어, 어 날팔이다. 아니야, 도망만. 저대로 때린 것같은데 너 아프지? <웃음> 너 아프지? 어, 나 아픈데? 저, 제가 아픈데요? <웃음> 너 이제 얼마 없지 근데 솔직 고백해봐. <웃음> 서로 밥 먹고 있어, 뒤에서. <웃음> 서로 밥만 먹고 우리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아, 그럴까? 시작하실래요? 아 그래? 알았어, 돌아가도록 하지. 좋은 승부였다. 좋은 승부였다, 이 녀석. 나는 아, 검사로서, 정말. 당신이 시장으로서 각자 길을 걷자고 명승부였다, 이녀석 이기는 어, 사람 상품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먹겠습니다 상품 뭐였는데? 다이아 5개요 덤벼라 이 살, 채시장 덤벼라 어, 이녀석 저 자식이 배를 가르면 다이아 5개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웃음> 3개 두대로 나눠주세요 아, 아! 아! 아! 아프다! 아프다! 보면 아... 습관적으로 방패들어 이제 아... <웃음> 어. 주민 상인 어떻게 데리고 올수 없나? 그러면은 수선 띄울 수 있어 아 근데 주민작 하는 거 의미 있다 근데 마을을 찾은 사람이 있나? 돌아다니다가? 로켓단 기지 아 주민작 하고 있었대? 야 저쪽에서 배 태워가지고 좀 빌려와 분양받아 와 분양 애기 아 근데 애기를 분양받는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야 2D가 그러면은 주민자 그거 저거 하면 되겠다 그걸로 에메랄드 얻을 수 있잖아 어? 2D가 그러면은 주민센터 운영하자 좋아 좋아 그 마을 주변에서 음. EV 발견하면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내가 찾는다 이브이 아 왜냐면은 이거 시장 하다 보니까 진짜 할 일이 조금 없어 맞아 시장이 원래 그런 자리야 어, 아 근데 또... 시장 근데 항상 집에 있어야또 사실 쉴 시간이 별로 없었다 나만의 어, 주머니 괴물을 즐길 시간이 별로 없었다고 제 어? 저거 빵디 실룩 거리는 거 이브이 아니야 저거? 찾았나요? 찾았나요? 아니, 비번이었어요 아이씨... 빵디가 아, 비번? 너무... 구구랑 비번이랑... 이렇게 다 EV랑 헷갈리게 생겼냐? 다 갈색이어가지고 아, 철도 얼음으로 하자! 아, 배! 오. 어... 배가 제일 빠르잖아요 제일 빠르죠 야, 얘... 얘는 뭐야? 이어롤? 어, EV랑 진짜 비슷해 생겼다, 쟤도 지금 나 있는 곳에 진짜로 나올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 막 버터풀이라던지 이런 애들도 있어 지금 버터풀 정도는 그냥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에라잇? 내가 그런 마인드로 했다가 못 잡았어 잡혔는데? 아 참나게 하네 <웃음> 진짜 교환기 그 다음에 배틀 제삼자 시점에서 보는 거 그거 나오면 진짜 간모드 되는데 이거 언제 업데이트될는지 모르겠네 얘 누구야? 어? 어 연비야 너무 귀여운 애 찾았는데? <웃음> 귀엽다! 그지 귀엽지? 근데 얘 어. 원래 그 핑크색이 이호치인가아 보라색이 이호치아 보라색이 이호치야 원래 초록색이야? 얘 너무 이쁜데 어. 근데? 어아 근데 귀엽네? 네 그럼 들어가 그냥 귀여운 거 찾으시니까 그죠? 어? 아니 이 자식이? 세번 올리고 나오는 건 반칙인데? 이 핑크볼이다. 들어가라. 아니 어? 이 자식이? 잠깐만 자꾸 세번 울리고 나오네? 이거 이거 포켓몬의 법칙에 맞지 않는데? 왜 벌어진 아니... 채로? <웃음> 됐다. 어 됐다. 뭐야? 아니 이상하게 내 것들은 그렇더라고. <웃음> 와 <우와>, 별가살이다. <웃음> 너무 귀여워. 그냥 무지성이시네요 그냥. 일단 다 잡고 보는 거지. 아니 뭐 싸워볼 생각도 안 하시네요. 그냥 좀 때리고 잡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에이 상점 주인인데 근데 대박인게 상점 주인이라고 볼 막쓰네 진짜 <웃음> 플렉스 해버리네 이걸 아니 근데 이거 핑크볼은 조금 만들기 좋은거고 아, 재고가 그래? 좀 남아있어요 아, 재고가 좀 있으시구나 오, yeah. 아니, 나는 일부러 본인 부, 분홍색이라고 핑크볼 맞춰서 잡는 줄 알았지 근데 이 EV 자체가 음. 대부분의 지형에서 울트라 레어로 뜬대 <웃음> 어, 아, 되게 희귀한 건가봐. 로켓다니네. 오, 파치리스다. 파치리스. 파치리스? 파치리스다. 여기 귀여운 애. 어디 어디? 여기. 파치리스. 아! 너무 귀여. 워 이리 와. 넌내 거야. 근데 심지어 35레벨이나 되네. 이거는 한 번에 안 잡힐 것 같은데. 오. 어. 어? 야! ~스. 어, 이걸 잡네? 근데 뭔가 지금 느낌이 좋지 않습니까? 어? 얘 뭐야? 다탱구 레벨 47나얘 하나 잡아둘래 얘는 좀 세네 니까 좋아 좋아 37이니까 불꽃 세레로 한번 쳐도 안 죽겠지? 어어 어. 좋아 화상을 입었으니까 좀 버틸 수 있겠고 화염볼로 때리면 죽으려나? 어? 왜? 어. <웃음> 네? 에이스본 많이 쎄구나 아 깜짝이야. 연비 코푼줄 알았어. 아니, 피츄 있다는데 피츄 잡고 올까? 어! 어 나도 여기 피츄! 어? 피츄 어디? 피츄 여기! 레벨 19! 잡혔다. 미친. 어 됐다. EV다! 진짜로? 저 t 게요 안녕. 잠깐만 기다려봐. 오! EV! 야 근데 얘는 두 마리 올리고 있네 어깨 위에 구구의피추까지야 저거 좋다 <웃음> 아니 여기 왜안 잡히는 거야? 세번 올리고 하이퍼볼... 안 잡히는 거 진짜 하이퍼볼까지 써야 돼? 이 자식? 꼭 잡아먹으셨어 아 진짜 나한번 던져보고 싶다 와 던졌다가 미치겠네. 딱 잡히면 진짜 <웃음> 울겠지? <웃음> 어 연비 비질게 근데 연비가 비지는게 방송각이 아닐까? 그래 좀 해봐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건데 빨리 잡혀! 건데. 빨리 잡히라고! 아. 근데 두번 더해서 만약에 안 잡히면 나한 번만 던져보면 안 돼? 딱한 번만? 아, 미안한데 잠깐 퀵볼한 개만 <웃음> 마지막 퀵볼로 하려고 제발 들어와 제발 제발 들어와 <웃음> 아! 딱한 번만? 딱한 번만? 알았어 얘 쉬운 애 아니야 너 진짜 들어가면 진짜 어?! 어 아까비! 아까비! 아까비! 아까비! 아세번 올리고 나오는 게 어딨냐 아니 왜왜 왜 이렇게 안 들어가? 이래 근데 얘 레벨이 높은 거 보니까 좀 때리다가 잡아야 될거 같은데 아 때리다가 죽일까 봐 무서운데? 일단 핑크볼은 다써 오! 야아아 잡혔다 야! 리프 해돌오진화할 준비가 된것 같다. 넣어서 M 누르고 리피야. <웃음> 와우. 와 <우와>, 이쁘다. 아 <웃음> 이쁘다. 오 예쁘다. 오, 예쁘다. 오, 귀엽게 생겼어. 불꽃의 돌과 다른 것도 다 모아가지고 EV 택색깔별로 다 모으겠어. 어, 혹시 돈은 좀 있으세요? 아저 다이아 좀 많이 켰습니다아 다이아? 여긴 뭐야? 아 이거 지금 배틀장 새로 만든 거고. <웃음> HKT 대박이다. 오, 홈매점 와, 야, 너무 리얼한 거 아니야? <웃음>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니까 주민작이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게 이거 주민센터에서 에메랄드로 물건 바꾸신 다음에 에메랄드로 앱을 사야 됩니다. 앱 거래가 에메랄드로 이루어져요. 예, 네, 그러니까 주민센터를 이용을 하셔야 돼요. 이거 근데 그 주민센터 어디서 어디 할거야? 이거 한층 높아져버렸네? 1층에 우리... 여기다 하려그러니까 여기 일단 마을에서 소소하기 시작하려고요저아 옆마을? 주민센터인데 너무 먼느낌인데 아... 근데 센터보단 굉장히 가까운거 아니에요? 그 지이 어, 넓어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마을에서 그거 못해요 아 그러면은 주민센터가 아니라 주민 팩토리이군요 프리즈머린 수정 요것도 내가 이거 투자금으로 줄 테니까 요만큼 어. 더 바꾸게나 아예 감사합니다. 핸드폰 음. 하나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기지국도 아하. 설치해드리고 그렇지 그렇지 근데 혹시 오늘내로 핸드폰 나오나? 어? 나오겠는데요? 진짜로? 네덜라이트 샀으니까 되죠 와우 내가 우리시 첫 핸드폰